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해피메일 영상입니다. 이번에 팬팔하면서 민님께 이렇게 정성스러운 편지를 받았는데 그냥 단순히 편지라고 하기엔 너무 정성스럽게 바리바리 이렇게 보내주셔서 오늘은 이거 같이 뜯어보고 이걸로 간단하게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볼까 해요. 여기 제가 그 전에 실링 왁스 해놓은 게좀 있는데 아무튼 이 실링 왁스도 하다가 많아지면 은여러분들 조금 나눠드릴까봐요. 어차피 혼자 다 못쓰니까 간단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질까봐 조심조심 뜯어볼게요. 뭐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거야? 오, 하, 마음이 찢어집니다. 조심조심... 조심, 아... 뜯어졌네... 으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 이 펜지 너무 예쁘다. 그죠? 너무 예쁜데? 오, 이런 메모지가 있구나. 와, 떡볶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떡매랑... 이런 거는 어디서 사시는 거지? 너무 예쁘다. 이무 동화스러운 동네. 헉, 앨리스. 제가 또 앨리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제가 개인적으로 앨리스를 진짜 좋아해요. 뭐 디즈니 만화는 다 좋아하긴 하지만 그중에도 앨리스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는 하나 해서 회사에 붙여둘까봐요. 너무 예쁜데? 이거는 직접 써주신 편지구나. 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중히 보도록 하고 스탬프다! 제가 좋아하는 스탬프 이것도 스탬프다. 아 세상에나 이렇게 도장도 보내주시고 오 이것도 스탬프다. 포장을 진짜 잘하셨다. 저는 이런 거잘 못하거든요. 할줄 모르는데 너무 예쁘다. 작은 스탬프가 또 있어. 아, 저는 진짜 스탬프를 좋아해요. 근데 클리어 스탬프, 이런 게 클리어 스탬프거든요. 고무로 된 거. 근데 클리어 스탬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었는데, 저는 다 우드 스탬프만 있어서. 세상에. 스티커.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이 태그들. 태그도 너무 예쁘요 마테 샘플이다. 마테랑 스티커! 제가 또이 식물 스티커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와, 진짜 너무 정성스럽게 보내주셨다. 이거 우표다. 어떻게 진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보내주셨지? 우표랑?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메모지! 아 귀엽다! 아 귀여워! 음. 이거 진짜 회사 갖고서 써야겠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다페스트에요 여러분 부다페스트 고흐 스티커! 아 고흐 스티커도 저 개인적으로 고흐 진짜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가 고흐거든요. 세상에나 너무나 감동적이고 어 그럼 일단은 제가 클리어 스탬프는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음,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 요 며칠 비가 많이 왔다 보니까 종이가 약간 물먹은 종이 느낌이에요. 약간 눅눅한 느낌이야. 조심히 옆에 두고 이렇게 붙일게요. 이, 이, 이렇게? 오 딱! 딱이다. 완전 딱이다. 이거. 오! 음,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붙이고 풀 테이프를 도로로로로 도로로로로 도로로로, 도로로로, 도로로로. 도로로로. 뭔가 이런 태그들도 그대로 그냥 붙이고 싶은데? 실이랑? 이런 식으로. 실내를 하나 그냥 이렇게 붙일까? 허어!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 너무 예쁘죠? 이만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고, 얘를 찢어서, 찢어서 붙이고, 그리고 클리어 스탬프를 한번 우리 써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게 원래 클리어 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클리어 판이 없어요. 클립판이 없어서 헉! 예쁘잖아 그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붙여서 써볼까요? 약간 판판한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붙여서 어 이거 아이디어 같아 <웃음> 이 바르네 풀테이프에 이렇게 쳐서 한 다음에 오! 되게 아이디어다 이 괜찮은데요? 다시 띄어서 붙여주고 이거 카메라 배터리 충전하는 충전기인데 클리오 스탬프가 엄청 편하네요 이게 유용하네 처음 써보는데 너무 좋다 진짜 완전히 완전 짱이다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일기를 쓸까? 그럴까요? 여기 이렇게 간단히? 발목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원는 전출지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여기 간단하게 일기를 쓰고 아 그리고 편지도 여기다 붙여놔야겠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첫 해피메일을 같이 뜯어보고 근데 생각해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이런 예쁜 것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정말 지금 지금 되게 늦었거든요? 지금 새벽 1시 반이에요. 새벽 1시 반인데 이 새벽에 밖에는 비도 많이 오는데 갑자기 기분이 되게 좋아졌네요. 덕분에. 아무튼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또 올게요. 안녕. 빠이.